그럼 다시 방을 만들어볼까요? 웰컴 투 컴퍼니 오브 오십사 컴퍼니 오브 오십사 야니 자동 매치 중 뜨는 거 왜냐? 음, 자 시작 눌렀다 모르고 아 그거 누르면 안 된다 나갔다 근데 아직도 자동 자동 매치인 거야 떴는데? 예스 게임에 접속 중 됐다, 됐다. 이 맵이 가장 무난해가지고 이거음이 맵이 깨다 무난한 맵이다 웰컴트 컴패니 오브 히어 컴패니 오브 54 컴패니 오브 히어 뭐요? <웃음> 뭐요? 지팅방을 봐라 54초 후에 시작한다 <웃음> <웃음>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행동이래, 저기. <웃음> 54, 54, 54. <웃음> 54. <웃음> 상대방, 상대팀 체력을 54로 만들어줄 거다. a l r i 아, 관측소를왜 만들어? 막사다. 막사. 막사. 요 자리 밑에 먹음, 머금, 빨리빨리 먹으면서 와줘야 한대. 여기까 그러니까. 오케이. 보, 이거 공병으로 먹어도 되나? 어, 공병이든, 저놈, 저거든, 다 먹으면 된다, 근데. 어, 먹어야겠다, 바로. 와, 마크사세워줬다난 바로 전선 유지 준비해야겠다. 오케이. 야, 하나 논다. 어디? 하나 논다. 어. 뭘또 먹어보야겠다 코인 캡스 보급창 만들어야 되는데 연료가 모자라다 안돼 여기 앞에 보면 <목소리> 응. 응? 음, 여기 벌써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도 될라나? 저격? 시발 oh, we'll right. 아 저놈 또 저격되고 we'll 나와 oh, we'll right. 저격이 나오면 빠르게 차량화를 돌릴 수 밖에 없 안한다고요 아, 아또시바 엔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신세 엔지 너무 빨리 나왔는데. <웃음> 저격 새끼 때문에 고래 아프다 이 저격 조심해라 상대가 저격수 계속 들고 나온다 오케이 지퍼 하나쯤 뽑아두는 게 좋다. 상대가 저격, 저격이라서 저격을 탐지할 수 있거든. 지퍼는. 음. 그리고 계속 쫓아가서 후려 팼수 있다. 정확히는 얘가 기동성이 좋고 탐지 범위가 달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조진. 음. 오케이. 일단 이거 먹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거든. 지퍼가 있으면 저렇게 시야가 보여. 오. 이, 이거를 쫓아가서 후렴패드 쓰고 있거 와, 감면서네 미친. 아, 미친. 병력이 너무 줄었는데. 엄나 아프다. 아, 크일 날뻔 했다. 보급창 만들라 했는데, 화기 조병창 만들뻔 했다. 같은 창이긴 하네. <웃음> 안 된다. 잘못 만들면 나 끝났다. 빨간데 들어가도 되나 지금? 괜찮겠지. 그리고 초반에 지프는 꽤나 쏠쏠한 화력 지원을 해준. 음. 됐다. 이거 지프 하나 뽑고. 와줘야지. 난보병으로 알레기해서. 병좀 돼. e it. o w a t s e l s o Take i r e i t h 어, s 전선 유지학 계속하고 있디. 음. 병력 배치하는 요런데 뒤에 숨을 수 있는데 뒤에다가 병력을 음. 맞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음. <웃음> 그냥 니네 따라서 계속 맞추고 있다 g h 다 모래주머니 싸움 되지. 어. 응, 이번엔 건꽤잘 됐는데. 지퍼가 이렇게 오래 살지 않는데 아직도 살아야 돼. 그리고 계속 싸우는 도중도중에 진열 재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진열이 잘 배치가 돼있으면은질 것도 이기고 그러거든 잠시. 300 points. Enemy unit down. e n n t r u s sir. Time to k 그리고 보병 중대로 갈 거면은 의무대인가 음. 집에 음. 놔둔 차는 공병이 그냥 기지 건물로서 하나 지을 수 있는 게 있어. 음. 그거를 지으면 그거를 그 보옥 근처에 태각했을때 몰려온 지점 이 있다. 얘가 음. 그 지점에다 박아주면은 잘된다 머리주머니 빨리 사 두고 그리고 병력이 어딘지 모를 때는 음. 그 아까 봤던 전술지도 있다, 애가 음. 그거를 사용하면 편하게 볼수 있고 그리고 박격포 같은 건 봤을 때 바로바로 처리한 게좋 음.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박격포가 보이면은 하든지 멈추고 그냥 응. 계속 때려서 후려서 조져야 박격포가 잘안 보인다 상대가 잘.. 박격포는 항상 사거리가 긴 기... 응. 먼저 앞에 나오진 않나? 기본으적로 응응 음. 음. 아니 아직 안발렀 결응 뭐야 형 이거 엔지니어는 더럽게 잘 죽는다는 거알아들 오케이 진짜 잘 죽는 거 어? 여기 해야겠다 Now support rapid deployment. Time to kill some c r o w d s Ready? The men are formed up, sir. Objective secured. Rifle squad defending. Enemy unit down. On it like s o u r 그리고 저 병력 밑에 군수품 있고 그 밑에 연료가 있다, 이가 음. 응. 저 군수품, 병력은 그냥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오케이. 그 건물 건설 때도 가장 기본으로 필요하거든. 음. 응. 그렇지. 그리고 그 밑에 군수품은 응. 음. 그 병력들한테 추가 물품을 지급할 때아니면 수류탄 같은 특, 수데 음. 그럴 때 계속 소모되니까 수가 많으면 좋고 그 밑에 연료는 미국한테는 아주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이게 없으면 음. 업그레이드 못 하고 건물 못 올리고 음. <웃음> 할수 있는 게없어지거 음. 진짜. 오케이. 전차가 못뭐 뽑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음. 그리고 슬슬 전차에 대한 대처를 해놓는 게 좋. 오케이. 전차 트랩을 깔면 되나? 어.. 그런 것도 괜찮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웃음>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웃음> 지금 상태 보니까 좀 그렇네 아직 난 병력 제대로 많이 뽑지도 못했네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아. 그렇게 됐다 지금 상대가 시험이라서 그런 거 같다 오오 오! 오! 하나가 i l l s 갓댐 라이퍼스 그냥 이겼는데 완, 완벽하게 음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는 니가 좀 늦었다 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요 앞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지금 맵을 펼쳐 보면 상대가 먹은게 하나도 없거든 땅이. 저 위에 부분 빼면 먹은게 없다 아이가 상대는 그래서 상대는 지금 병력을 뽑을 수도 없어 지금 우리가 거점, 요자그마거점 있다 애가 음. 요런 거 음. 저런 거를 많이, 저거 많이 먹으면 병력이 찬 속도가 빨라지고 병력 제한, 그러니까 인구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죽였어 그래서 저걸이거점을 일단 점령이라도 해놓으면 상대가, 암 음. 걸린 상대가 병력을 적게 먹고 인구 수도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 오. 최종적으로 그런 압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식으로 야 이겼는데 어 이겼다 이제 저 들어가도 되나? 어 근데 아니, 너무 야, 늦었다 너무 늦었다 들어가긴 7점밖에 없어 근데 너무 늦... 늦었다. 아니, 그래도 들어가다 끝난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 끝났다. 이겼다. 지금 상대 병력을 보면은 병력이 아무것도 응아 음. 진짜 봐봐 위에 봐봐 위쪽에 보면은 맵을 맵보기 상태에서 저기저 저 위쪽을 상대가 는게 3, 세분데밖에 없거든 음. 박격포 분대 하나, 기관총 분대 하나, 공병 분대 하나밖에 없음 졌다 졌다. 그래서 제, 쟤들은 지금 병력이 음. 인구수 제한도 인구수도 엄청 적을거고 얻은 음. 당장 얻을 수 있는 병력수도 엄청 적거든 음. 우리는 반대로 거점이 많으면 많을 병력도 빨리 없고저 응. 군수, 군수품이나 연료도 더 많이 얻이다 얘가 그렇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통해서 병력을 뽑아 상대를 압박하고 전선을 확실하게 굳히면 응 상대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승리 거점을 다 내준 상태에서 지게 된 됐네 이겼네 어 이렇게 이기는 게임 으악 잘했다 이번에 빠르게 어 빠르게 잘 정리 됐다 14분 밖에 안 걸렸다 뭐야 뭐야 54분이 아니었다 <웃음> 54분 아. 근데 이게 500점 승리 점수 500점 짜리라 1000점 음. 짜리도 있고 250점 짜리도 있어 1000점 짜리에 몰래 1000점 짜리는 진짜 1시간 더 걸릴 수 있어 야, 힘들다 그럼 1시간 <웃음> 동안 내내 붙잡고 있어야 <웃음> 그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상대가 쉬움 하나뿐이면 결국에는 한계가 지게 되거든 상대는. 본 충전해야겠다. 아 어떡할래? 또 할래? 몰라. <웃음> 와 일단 한번 더 보자. 아 전멸했네. 아 그거 승리하면 상대가 전멸판. 근데, 그 전멸이라고 돼 있는 거에 약간의 함정이. 왜? 전멸로서 승리를 했다고 돼 있다, 얘가. 상, 음. 그 이유는 상대가 보급이 없어가지고, 병력을 음. 뽑을 수 없고, 최종적으로 그걸로 인해 패배했다는 뜻의 전멸이거든, 이거그 음. 근데, 일반 점수전에서도, 상대 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터트려버리면, 그걸로 엘리시켜. 음. 그렇게 해서 전멸 승리를 끊어낼 수도 있 근데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건 보통은 없는 일이다. 아, 저번에 그, 우리 넓은 맵에서 그런 거. 보통만 돼도, 컴퓨터, 컴퓨터가 보통만 돼도, 응. 전멸을, 전멸시키는 건 진짜 어렵거든. 저번에왜 오래 걸린 거냐, 넓은 맵 했지 않나요? 막 이것보다. 어, 넓은 맵 하면 오래 걸린다, 나는. 그리고 넓은 맵을 하면 할수록, 이론처럼 좁은 맵을 하면은, 우... 응. 넓은 맵에서는 여기저기 먹을 게 있어. 그렇지. 그것 때문에 상대는 계속 병력하고 인구수 확보가 될수 밖에 밀려도. 어, 그래서 어. 우리가 확실하게 싹싹 밀어버려야 하는데, 그때는. 음. 우리가... 야. 그리고 나 부상자가 한 명도 없다. 부상자가 얼, 안 싸운 거야, 니. 네? 아, 그냥 거점만 못 꼬면서 몇명 죽였거든. 그게 다다. 상대가, 상대가 니한테 많이 안온 거다, 응. 음. 당장에 저 인공지능 지금 쉬움이었는데, 보통으로. 니, 니는 많이 죽었나? 나? 나는 좀 싸웠다. 저격에 대가리 따있는 놈들몇명 있거든 아... 근데 <웃음> 쪽이... 뭐가 없었네 니한테는 별로 안 갔다 나그 진영 상태를 보면은 진영 배치도를 보면은 응. 나하고 인공지능이 맞붙는 형식이 미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지... 주메니로나가지 아예 보통으로 바꿔버리면 니도 꽤나 고통받을 개고통받을듯